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제가 지금 호텔에 왔는데요. 호텔에 누구랑 왔냐면 솔미랑 같이 왔어요. 짜자잔! 아 <웃음> 솔미랑 같이 오늘 호캉스도 하고 솔미 파우치도 제가 오늘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솔미 파우치도 털어보고 제가 솔미 파우치 평소에 엄청 궁금해하고 제가 솔미한테 영업당한 제품이 진짜 많거든요. 그치, 나이트 케어까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솔미 파우치를 지금부터 털어볼 거예요. 안녕, 여러분. <웃음> 솔미입니다. <웃음> 어, 파우치 그냥 제가 평소에 쓰는 거 우섬주섬 우섬 들고 왔고요. 네. 내가 이거를, 이것 뜯으면 세 통째거든? 근데 이니스프리 지금 세일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 이니스프리 트윙클 글리터 홀로그램 4호 별총총 눈물빛 어 이거 아직 판매하고 있어? 응, 판매하고 있지. 오. 이렇 그러면은 눈 언더에 바르면 포인트가 빡빡빡빡 빡빡 되나? 아, 맨날 바르는 게 이거야? 네. 어, 좀잘 됐어. 어, 지금, 지금 너, 눈 밑에 바른 어, 것도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어. 그래서 이거를 완전 추천을 하고 싶고 그리고 완전 파워 웜톤이신 분들에게는 이거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2호 버터 카라멜. 어, 버터 카라멜? 아, 버라 오늘 이걸로 메이크업 했어 이거 내가 얼마 전에 마켓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샀습니다. 샀어? 어 샀지. 오. 배송 집에 왔는데 못 뜯었어. 오늘 오. 오늘라고. 근데 이거 굉장히 예뻐요. 진짜 파워 웜한 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고 쿨톤은 사면 안 되는 컬러. 하지만, 몰라, 나 쿨톤인 것 같은데? 웜톤인가? 잘 몰라요, 사실. <웃음> 나랑 똑같은 봄 웜톤 아니야? 몰라. 어? <웃음> 나 이거 맨날 오. 요즘 바르는 거잖아. 벨레랑크 워터 글로우 디펜스 선크림 요게 약간 톤업 되는데 톤업이 진짜 잘 되거든. 헉, 뭐야? 근데 바르면 되게 막 끈적거리거나 그런 거 없고 살짝. 광이 나는데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베이스로 쓰기도 진짜 좋고 아, 이것만 단독으로도 발라도 진짜 좋아. 오 뭔가 포슬포슬 어. 오 괜찮다. 나는 이거를 엄청 두껍게 발라서 이걸로만 베이스로 그냥 하고 끝내버리기도 하고 오 그냥 이거 엄청 얇게 바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이거 진짜 베이스로 진짜 좋아. 거의 아 지금 거의 한두달세 달째 이것만 쓰고 있다. 아, 진짜? 짱이다. 어, 클리오 킬커버 에어리픽 컨실러 2.5호 아이보리 이게 1.5호가 아마도 밝을 텐데 그거를 원래 쓰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몰라서 이걸 썼거든? 아 근데 이거를 나는 베이스로 다 써! 베이스로 다 씁니다! 진짜?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뭐 이런 거잘안 쓰고 이걸 완전 피부에 넓게 넓게 다 발라서 그다음에 그냥 아무 쿠션으로 넓게 넓게 펴바르는 그런 정도? 이거는 진짜 베이스로 쫙쫙 까 이렇게 탁! 특이하다. 너무 좋다. 오, 꿀템. 안. 어, 잼소, 잼소, 잼소, 잼소. 잼소, 내 인생템 잼소.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잼소. 이거 진짜 요즘에 대란이라고 난리 났다고. 이거 마롱이도 쓰고 엄청 칭찬한다고. 내가 오늘 우리 담당자님한테도, 매니저님한테도 영업한 이 잼소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인정. 제주도에서 나한테 영업한 이솔미 완전 사랑해, 칭찬해. 이거 완전 추첨, 짱추첨! 대박좋아요! 오디오 겹치지 말라고 조용히 하고 있어요. <웃음> 아 진짜 프로 유튜버다 진짜! 아 진짜 프로 유튜버다! <웃음> 이거 제가 2019년도 정도부터 썼는데 네, 빨리 영업해주세요. 어, 아제 속눈썹이 아랑언니 지금 속눈썹 정도로 엄청 짧았어요. 뷰러를 바짝 찝어야 이거 눈 위로 살짝 보이는 정도? 음. 근데 이걸 쓰고 나서부터는 진짜 팔락팔락 거릴 정도? 어, 진짜 그래서. 양탄자처럼 어, 그래서 지금 거의 한 횟수로 19년, 20년, 21년, 3년째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 진짜 쓰면은 속눈썹이 진짜 진짜 길어지는데 단점이 굳이 있다고 말하자면 이걸 바르고 울면 이 주위의 털들도 같이 짙어져요. 아, 맞아, 어, 맞아. 그래서 맞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어, 울면 안 되고요? 이거를 쓰고 나서 내가 언더 속눈썹이 하나도 없었는데 언더 속눈썹이라는 존재를 내가 알게 됐어. 아 나라는 사람도 언더 속눈썹이 생길 수 있구나. 그럼 음. 생길 수 있다고요. 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양제 들어있는 파워치인데뭐 어. 효소 가르시니아 들어있는내다효아나 맨날. 어. 맨날 사 먹어. 어. 맨날 먹는 거 그리고 이거는 셀티바 이거 유산균 요것도 어. 약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진짜? 어, 이것도? 어어 어, 어. 너가 추천하면 사 먹고 싶어 뭐야 나 이거 이거 이거 나좀더 먹어 볼래? 어내다트는 진짜 잘 먹거든 남자친구가 진짜 잘 먹어 남자친구가 맨날 집에서 뭐 치킨이라 시켜 먹으면 내다트 하나씩 먹을래? 그러면 나츠 나, 나 어제도 잘 쓰고 있다 내 동생이 와가지고 나츠만 한두통 가져갔어 <웃음> 나츠 진짜 좋아요. 어. 의약외품인데 왜 좋은지 모르겠어. 너무 신기해. 장교로 있는데 이거를 쓰고 나서 너무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군대 안에서 약간 입소문 타서 그 안에서는 지금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 오. 나는 근데 내가 구독자분들도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일단 안경 네. 빼고 이거 아르투아 라트리 어, 어, 바디로셔! 나 이거 노란색인가 파란색 썼었는데? 파란색을 써! 어? 파랑색은 쏭이고 이거는 라튤립. 그 진짜 오. 그 튤립의 그 진한 고급스러운 향이 있잖아. 내 취향은 아니야. 여급 음 <웃음> 음 실패. 음자 다음. <웃음> 아 다음 아 이태장. 예. <웃음> 그리고 어 이거 요거 너가 그때 내가 바르더니 발랐더니 너가. 어, 맞아 어, 이거 엄청 예뻤어. 언니, 언니 갑자기 얼굴에 혈색이 돈다고 했던 거. 맞아. 이거는 라카. 라카 어, 거였어? 라카잘 음, 만드네. 예쁘지? 오. 이거 그냥 생활에 발라도 예쁘고 오, 지금 진짜 예뻐. 그치, 이거 봉 웜톤한테 완전 잘 어울려서 음. 얘는 로지 얘만 쓰고 있어. 바이오 힐보 프로바이오 리덤 리프팅 앰플 근데 그러니까 음. 은근 많이 써가지고 제가 소리가 많이 안 나긴 한데 은근 수분감이랑 보습감이 괜찮더라고. 음. 짜자잔 이렇게. 음. 난 약간 기초를 열심히 보는 편이라서. 오. 그래서 좀 속건조 있는 사람들한테 바르면. 오, 오, 진짜. 그, 어떨 때 쓰냐면, 나 하루 종일 오. 진짜 피곤하거나 편집 많이 하거나 늦게 잘 때. 그럴 때 얘를 엄청 도톰하게 올려주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결이 뭔가 맨들맨들해. 오. 진짜 뭔가 꿀잠 잔 것처럼? 오. 그런 듯한 효과를 줘서, 리프팅 앰플이지만 나는 뭔가 피부결 앰플처럼 진짜 달라 뭔가 다음에 그러면 일어나면. 내가 오늘 이걸 써볼 테니까 언니는 그저 뭐야 콜리칼를써아 서로 바꿔가지고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그것도 괜찮아 진짜 꿀잠 잔 것처럼 피부결이 다음날 뭔가 맨들맨들 쫀득쫀득 쫀쫀해지는 느낌을 봐봐 오또 다른 거는 내가 너한테 피드백을 받으려고 내가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또 터졌어 아, 내가 어, 뭔데? 내가 사실 네. 엄청 오래전부터 개발을 한 패드야 오 근데 약간 어, 사이즈부터 어. 내가 원하는 대용량 아니 언니 얼굴 가려주는데 <웃음> 패드를 응. 내가 지금 이 시중에 나와있는 패드 면크기 중에서 제일 큰 애로 제작을 했고 너무 좋아 원터치로 했고 아 원터치 너무 좋아요 하나는 수부지 응. 전용으로 응. 수부지 전용 패드가 없더라고 아 수부지 전용으로 했고 하나는 약간 나를 위한 모이스처 오. 화장을 잘먹게 해주고, 보습을 아. 채워주는 앤데얘두개 다른 점을 딱 느껴, 느낄 수가 있어? 써봐봐. 그래가지고, 이거 휴지통 색깔 같은 거야. <웃음> 그래가지고. 그래도 <웃음> 보자마자, 음, 파란색이 좀, 음, 안 예쁜 파란색이군요. <웃음> 그래서 이거 다시 보냈어. 디렉팅. 척한... 오, 얘가 모이스처. 오. 오, 달라? 오, 다르지. 오. 이거 같은 경우는 악지성인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거든? 그 이게 사실 뭐냐면 약간 모공 타이트닝 아, 같이 넣어가지고 괜찮겠다. 지성분들 모공 좀 잡아주고 어. 유분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용도로 만든 거고 음... 이거는 지금 사실 목적이 어, 건성이나 속건조 있는 사람들의 모이스처라이징 패드처럼 좀 근데 바르고 나서 시간 지나니까 진짜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손등에 속건즈가 잡힌 느낌? <웃음> 흡수가 되고 나니까 좋아. 근데 맨 처음에 바르고 난직후의 느낌은 별로였거든? 근데 아 완전 맨들맨들 아기피부된 느낌이야.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내가 맨 처음에 느낀 첫인상의 느낌이 별로였다는 거지 계속 써보면 은 어, 되게 좋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어. 아, 근데 솔미 뭔가 스킨케어 너무 과감해. <웃음> <웃음> 너무, 너무 과감해 너무 취향이 너무 확고해 내가 지금 미백, 미백에 관심이 많아서 들고 다니고 얼라이브래 내가 지난번 제주도 갈 때도 들고 왔는데? 오. 이거 만지랑 제주도 갈 때도 들고 왔었는데 오. 이거는 스킨케어 어 쓰는 거오 맞아, 오. 맞아 맞아 맞아 스킨케어 할때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어, 액체나 크림으로 만들 때 오. 여기다 정제수 섞고 오. 가장 원료 타입으로 좋게 만들 수 있는 음. 가루 타입이야 이렇게 우와! 오나 이거 옛날에 파란색 썼던 거 같은데? 오! 파란색은 수분이고 센텔라? 오! 센텔라! 오. 이거를 수분 앰플이랑 섞어서 오. 스킨케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서 짜자자 오! 똑같아! 응. 근데 내가 요즘에 가지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요렇게 응. 잡티가 좀 생기고 김이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미백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섞어서 쓰면 아. 내가 기존에 잘 쓰던 이 히알루론산 앰플이랑 이거랑 섞어 쓸수 있어가지고 꿀! 응. 안 닦은 거죠 아, 전혀 안 닦은 거려 그래서 괜찮더라고. 내가 써봤던 비타민 라인 중에서는 음. 오히려 다른 앰플이나 크림을 썼으면 조금 불편했을 텐데 음. 그냥 얘는 가루 타입이라서 근데 음. 수딩 앰플이라 쓰면 좋고 원래 음. 비타민C랑 수분이랑 궁합이 잘 맞거든. 음. 그래서 이렇게 스팟 같이 섞어서 쓰면 되고 주의할 점은 얘 단독으로 쓰면 절대 안 돼. 아하우. 그래서 얘만 쓱쓱쓱쓱 발라주면 진짜 괜찮아. 오호. 약간 스킨 케어 단계 줄이기 괜찮아가지고 음. 이렇게 발라준 돼. 나 이따가도 얘 쓰려고. 음. 이렇게 해주면 끝. 굿굿 굿. 굿. 굿. 그리고 내가 잘 쓰는 뭐 틴트들이랑 그리고 오 로맨 틴트. 오 설마 이거 블러 그거야? 오 블러도 있어. 오나 그거 오늘년뚫가 아직 못써봤어오 블러 블러 블러 블러. 와! 너무 내 취향이야. 아 너무 예쁘지? 아 너무 예쁘, 너무 예뻐. 그리고 그거 보슬 보슬 너무 좋아, 포슬. 너무 블러 블러 블러. 너무 예쁘다. 아, 이거는 1호. 오 그래 좋아, 나딱 1호만 샀거든. 포멜포 코코. 몇 2호 나? 2호. 어. 2호도 너가 충분히 아, 그래? 소화사하사을오 어. 장미빛 로즈잖아. 응, 응, 응. 겨울에는 좀 시크해지고 싶으면 이런 걸로 응, 또. 사. 좋아 좋아 예뻐. 이렇게 예뻐. 맑게 바르면 어. 아 너무 예뻐. 근데 단점이 딱 하나 있다면 어, 너무 위에다가 두껍게 바르면 약간 각질 부가 허, 너무 아, 예쁘지? 야호야 야, 예쁘다 근데 솔미는 1호다 오나 근데 나내 취향 진짜 무조건 1호야 1호 1호 어. 어, 어. 허, 너무 예쁘지? 허, 영업 당한다 좋다, 좋다.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뻐 <웃음> 저 이제 씻어줄게요 이따 씻을 거지? 저, 요거, 아리얼의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립앤아이 리무버 패드. 요거 먼저 써줄게요.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마다 쟁여놓는데, 여행 다니거나 출장 다닐 때 좋더라고요. 이렇게, 쓱쓱. 립도, 음. 음. 얘는 아직 출시 전이지만 테스트. 어, 3차 테스트. 모이스처. 확실히 2차 테스트 했었던 애보다는 보들보들해진 느낌이고 아 근데 패드 면이 엄청 크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를 내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담당자님한테 내기했는데 여자분들이 다 똑같이 이 면을 선택했는데 이게 비건이었어 근데 내 픽은 모시초야 아~~ 그래, 맞아. <웃음> 짜잔. 이거, 아까 좋다고 했던 거. 바이오 힐보의 프로바이오 넘 리프팅 앰플. 얼라이브 랩의 레몬 스팟 파우더를 약간 1분의 5 정도 섞어 쓸게요. 기존에 제가 쓰던 거랑 섞어 쓰니까 트러블도 좀안 나고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스킨케어 확 바꾸면 피부 트러블 나거나 민감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소량만 짜잔 이렇게 이게 레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잡티나 피부톤이 칙칙한 게 고민이신 분들한테 괜찮고 이렇게 울긋불긋한 잡티들이 조금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꼭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이 다가오면 그 매직 기간에 어떻게 알고 턱에 이렇게 항상 나더라고요. 이 턱이 진짜 오둠토들한게 보이시죠? 이 기간에 항상 트러블이 나다 보니까 어, 잡티가 항상 있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을 위에 발라도 깨끗하게 피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서 원래 색소 침착이 좋기도 하고 이런 비타민C랑 수분이랑 궁합이 또잘 맞거든요. 잘 맞는 수분 크림이나 수분 앰플이랑 섞어서 그냥 위에다가 톡톡톡 올려주면 돼요. 가격이 엄청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브랜드에서 처음 보내준 게 마음에 들어서 어, 마롱이 추천으로 파랑색도 제가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가격이 엄청 저렴해서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제주도 갔을 때 영업 당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뭔가 트러블이 난 적도 없고 기존에 제가 쓰던 스킨케어랑 소량 섞어 써주면 되니까 뭐 피부가 뭐 민감하게 반응도 안 하더라고요. 뭐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 나츠까지 사용을 해줄게요. 나츠는 어제 제 동생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다른 건다 필요 없고 나츠만 달라고 할 정도로 찐 애정템이요. 벌써 이만큼 또한통다 썼습니다. 이거 쓰면 내성이 생기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18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데도 내성이 생기지는 않았고 호르몬에 영향이 가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성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음, 써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솔미가 영업을 한 젬소 속눈썹 영양제인데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진짜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이거 추천드려요. 여기 목은 부분에만 살살살살 빗어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성인이 되고 나서 눈썹에 뭐 나가지고 눈썹이 여기 비어 있었거든요. 눈썹에도 바르면 눈썹 숱이 풍성해집니다. <웃음> 눈썹 숱이 잘 없는 분한테도 추천을 해요. 이 정도 해주면 반질반질 반질. 끝! 나 이제 잘 준비하면 됐다 씻어 끝! 안녕!